점심시간이다. 점심시간이다! 내가 먼저 우와. 갈 거야! 댄댕이 오늘도 물건은 많이 준비해왔겠지? 응, 음, 물론! 그래, 오늘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야 응, 음, 가자! 말랑이가 유행하면서 점심시간만 되면 저희 학교 뒷골목에서는 다른 학교 친구들까지 와서 거래하는 명소로 변했고 그곳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무서운 거래들이 오가는 곳으로 변했습니다. 물부를 안 가리고 이득 거래만을 추구하는 소위 말하는 이득층들이 득실되는 곳이었죠. <웃음> 오늘도 한 명의 아이가 손해 거래를 당한 모양이고만 정말 잔인해 그러게 여기 들어오자마자 피비린내가 진동하는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했을지 대충 짐작이 돼 그래 땡땡아 오늘은 꼭 이득거래하자 그래 이따 봐 다들 열심히 거래중이구만 그러면 나는 여기 기다려서 거래할 사람을 기다려보도록 할게 어? 첫 번째 손님이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거래 시작해볼까요 저는 간단하게 요 복숭아 말랑이부터 올릴게요 오 저는 그렇다면 생삼겹살 말랑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렇다면 저는 추가로 여기 보이는 당근 말랑이까지 올릴게요 음 저는 그럼 이거밖에 없어서 수락 누를게요 네? 저는 당근말랑이랑 복숭아 말랑이 올렸는데 제가 손해거래 같아요 아 그렇긴 한데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서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거래 취소할게요 <웃음> 혹시 몇 살이세요? 저 아홉 살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열한 살이거든 말 편하게 놔도 되지 음 다름이 아니라 너 엄마 있어 네 엄마 저기요 거래 취소 좀 한다고 지금 욕하시는 거예요 <웃음> 아니 그런 게 아니고. 나는 엄마가 없어서 딱네 나이 아홉 살이라는 어린 나이 때오라가셨지나 정말 힘들어 그렇군요 그 그런데 갑자기 말랑이 고래란게 유행하더라고 난 말랑이를 사준 엄마가 없는데 친구들이 말랑이 없냐면서 날 놀리더라고 그래서 어렵게 여기서 거래하려고 온 거야. 혹시 아, 정말 미안하지만 네가 수락해 준다면 내가 힘낼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래서 말인데 수락해 주면 안 될까? 어, 어, 어, 그, 그렇군요. 하지만 어, 죄송해요. 저, 저도 힘, 힘들게 모, 모은 거라. 음... 음, 음, 음, 그래, 그래, 그럴 수 있어. 아, 하지만 나 정말 힘들어 아 이러다가 나 진짜 죽어버린 것 같아 아 수락해줘 어? 어 딱해라 엄마 그만 울어요 형 제가 수락해드릴게요 정말? 네 그래 그러면 혹시 네 주머니에 있는 저 시바견말랑이도 추가해줄 수 없을까? 형이 정말 힘들어서 그래 아네 야 인기왕! 어어어엄 어, 어, 엄마! 네또 엄마 지갑에 손대서 몰래 말랑이 샀지! 아아 어,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. 넌 진짜 안 되겠다. 엄마 따라 와 빨리. 야, 아 빨리. 엄마. <웃음> 말을 안들은면 말해. 엄마 도면 당할 뻔했어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아끼는 만두말랑이 올릴게요 어... 어... 그, 그거라면... 이... 귀여운 통나무 말랑이 이거랑 거래하는 거 어떠세요? 어... 네... 그러면 수락! 예쁘죠? 우리 말랑이 아네어 그러면 잘 가져갑니다 아 잠깐 네? 참 예쁜 아이였어요 이 아이 생각보다 연약한 친구니까 너무 강하게는 만지지 말아주세요 터질 수도 있어요 아네아 네. 아, 그리고 우리 만두 맛있어 보인다고 끼 물지 말아주세요 우리 만두 아예 할 수도 있거든요 어..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만두 피부가 진짜 예민하니까 하루에 한 번은 샤워 시켜주시고요 아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하루에 한 번은 저희 만두 사진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죠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서요 아네 이제 간접할게요 <웃음> 반두야! 거기 가서 행복해야 돼! 보고 싶을 거야! 반두야! 언니가 미안해! 어메이징 아, 안녕하시오 자, 여기 땅콩 하나 올릴 테니 나랑 거래할 물건 있을까? 음, 그 땅콩은 가지고 싶지 않은데요? 거래치사형 아니 옆에 물건 많잖아 큰거한장 올려봐 네? 저는 거래하기 싫은데요? 내가 좀 싸게 사면 안 되냐? 내가 좀 싸게 살 수도 있잖아 안 돼요 아, 안 돼요 안 돼요 맞아 처음엔 다들 그렇게 말하지 나한테 처맞기 전까진 내가 누군 줄 알아? 옆동네 까치선 돌주먹이었어 아, 어? 다 뺏기기 전에 빨리 큰거한장 올려! 이거 협박이에요! 경찰을 부르겠어요! 하... 당돌하게 나오시겠다! 그러면 내가 이거 한 번... 한장더 줄게! 아, 어, 안 하, 됐어요! 거 거래 안 한다니까요! 너안 되겠다! 테이블 위로 올라와봐! 왜요? 제발 한 번만 부탁이야! 어, 이렇게 싹싹 빌게 어, 제발! 어, 제발 한 번만 빌게 해. 안녕하세요 어, 네 안녕하세요 어, 저기 혹시 죄송한데 어, 물건을 막 이성적으로 사랑한다거나 그러시진 않으시죠? 어, 네? 어, 그리고 또 혹시 말씀 거리는 건데 어, 조폭 같은 거 아니시고요 어, 까치산 조폭이 런 거예요 그리고 또되게 부모님은 건강하시구요? 어, 네.. 아 그럼 됐습니다. 오해가 좀 있었네요. 아 거래 시작하시죠? 저는 제가 먼저 제일 아끼는 여기 이 말랑이를 올리도록 할게요. 어.. 저는 그러면 이거 올릴게요. 오.. 퀄리티가 정말 좋은 말랑이네요. 그러면 저는 태양파빗 올리도록 할게요 음... 저 혹시 제가 말랑이가 없어서 그런데 이 아이폰은 어떠세요? 어? 어? 뭐지 이 사람? 말랑이 고려에서 휴대폰을? 새 제품은 아니고 제가 예전에 쓰던 휴대폰인데 이거랑 바꾸실래요? 음... 사기꾼인가? 마음에 안 드시면 이거 휴대폰 한장더 얹어드릴게요. 오오오오? 오? 오! 진짜 이득거래다! 미사람 완전 바보 아니야 오! 네 좋아요! 하, 감사합니다. 네! 하, 오늘은 이득거래 엄청했네! 어. 어, 덜 부득... 어, 음? 덜 부득... 어, 덜 부득... 어우, 힘들어라. 어우, 힘들어. 오늘 리득 좀 많이 봤어, 리아야? 어... 근데 이상한 손님이 너무 많이 드나고... 어, 아, 야, 그리고 휴대폰 얻었어. 이... 뭐... 너 설마 이거 아이폰 상자야? 어, 왜? 그 사람 유명한 사기꾼이야. 상자 안에 벽돌 넣어서 교환한다는. 에이, 그 사람 착해 보이던데 거짓말하지 마. 어떻게 휴대폰 안에 벽돌이 있을 수가? 있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! 오! 어, 아, 안녕? 어, 어... 안녕? 오오오오아오네 아이폰 오자잘 받았어요.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지? 바본가? 아무래도 한번더 사기 쳐야겠다 코코로 빙봉 내가 아이폰 상자 한개더줄 테니까 너 말랑이 많아? 어나 상자에 가득 있어 정말? 어내 말랑이 상자한테 가볼래? 좋아 이거 완전 호구왕이야 <웃음> 해 말랑이 상자 보여줄게 빨리 따라와 그래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말랑이 상자를 뒀어 음 이거구나 한번 열어보겠어? 흐흐흐 멍청한 녀석 어? <웃음> 안녕하세 요아악 <웃음> <웃음> 그러게 나한테 사기를 치다니 정말 정말 잘 됐다 아이고 t h a n